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최초로 저의 냉장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라자란짠. 먼저 소스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다이아 10년에 때 팀세이카님께서 수제 사탕을 나눠주셨었는데 그때 너무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어, 조금 더 주실 수 없나 했더니 이렇게 병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팀 세이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마요네즈 마요네즈 하나, 둘어 원래 제가 마요네즈를 별로 안 먹는데 그 입덕가이드에서 나도를 만난 이후로 마요네즈에 저도 같이 빠지게 돼서 항상 이렇게 많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먹어서 새로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여운이가 좋아하는 딸기 딸기, 뭐 장에 좋은 음료들 그리고 요거는 먹방을 하고 나서 요 코코넛 음료를 먹고 자면 은 얼굴이 훨씬 덜 보여요 이 밑에 칸에는 김치류들, 어묵 이런 재료들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, 든든 상해에서 보내주신 바다 모음 7종 건어물 세트입니다 100% 국내산 재료로 엄선해서 만든 건어물들이 안에 들어있어서 아이들 이유식 바다냄새 나는 요리를 해주고 싶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떠한 손질 없이 바로 굉장히 편하게 먹일 수 있어서 좋고 요 멸치 같은 경우에는 염도를 2분의 1로 줄였어요 자른 미역 같은 경우에도 두번 찢어서 잘게 잘게 찢어서 아이들이 먹기 좋고 포장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선물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운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담아서 오는 포장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막 박스 괜히 막 들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생이 이렇게 소포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? 매생이 먹기고 싶다 할때 여기서 한, 하나씩 꺼내서 상당한 따뜻한 물에 담궈주면 바로 매생이를 먹을 수 있어요 찐토시입니다 밥새우입니다 이건 파래가루 아이들이 먹기 에 굉장히 좋게 나온 제품들이라서 든든상해 감사합니다 짜잔 홀릭잼 이것도든든상에서 보내주셨는데 토마토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저랑 아내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강추 같은 방법으로 만든 잼에 이제 배 잼도 있는데 배가 80% 이상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 입맛 없고 그럴 때 요거 이렇게 물에 타서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보면 은 진짜 배가 아삭아삭하게 덩어리가 씹히고 여운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쪽은 기본 소스류들 요 밑에는 이제 기름 종류들이 있습니다 들기름, 참기름 등등등등 어 그러면 이제 냉동실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는 고추장, 아 고춧가루, 미숫가루, 뭐 소세지 그리고 먹방을 할때 필요한 이런 재료들. 이쪽에는 이제 뭐 간식 먹겸 이렇게 출출할 때 먹으면 좋은 모시송편 그리고 마카롱. 그 먹기 어렵다는 스쿱당의 마카롱. 이것도 먹기 어렵다는 순백설탕님의 마카롱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 냉장고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풀무원의 밀루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떡볶이고요 요거의 역할은 이따가 떡볶이를 먹고 같이 밥을 볶아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겠죠? <웃음> 짠! 콤플러스에서산 우유식빵입니다 몽블랑즈 근데 여기 빵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빠빵 만들어 줄게요. 어? 잼? 잼 요기지롱. 라서 어떤 색깔 먹고 싶어? 토마토도 있고. 이건 배잼이래요배잼 먹을까? 배잼 먹을 거야? 어. 요거는 폴릭 잼에서 나온 잼인데요. 토마토랑 레몬이랑 설탕 외에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또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잼이라고 합니다. 요거는 배맛. 배맛. 배맛. 배맛 해 줄게요. 듬뿍듬뿍 자. 아, 거 접어 줄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짠. 자. 먹어 보세요. 어, 간이 엄청 잘 먹어. 너 나도 나도 토마토잼 먹고. 싶어. 아, 그래요. 한 아, 만해 진짜 토마토 덩어리가 이렇게 구나 엄마 드릴게! 어, 요 여기 엄마 드릴거야! 아 그래! 아빠가 반 잘라서 줄게요! 어, 떡볶이 먹어야 돼! 어! 얼이 되게 빠져버고마워어 맛있다! 어, 어 이거 되게, 되게 괜찮은데? 약간 처음에... 어? 음, 케찹인가? 음, 케정도 케찹. 케찹 약간 상큼한데 달달한 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되게 향긋한 느낌? 음어 토마토 잼 맛있다 좀 스페셜한 게 있는 것 같아 추천. 하네 올려주세요 안 닦아요, 매워요 여기다 새우를? <목소리도> 어 좋다 좋다 잘 먹을게요 한번 맞춰봐야어 장난아닌데? 아우 냄새 <웃음> 좋다 뭐라고? 냄새 좋아? 다 펜더 아 펜더다 펜더 파레가루 여기 손등에 묻 여기 손등에 묻 약간 파슬리가루 뿌린 것 같은데 비주얼이 맛있어 뭐야 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때요? 와 맛있겠다 아 어, 장난 아니다. 어, 제대로, 제대로 만들어봤어. 었 어, 좋아요. 아, 그래. 그런 큰 그림. 어, 그래. 맛있어요? 음 맛있죠? 이거 효과가 어마어마하구요. 어, 어 바다향이 장난 아니에요. 약간 효과가 맛나요. 내가 먹었는데 왜 엄마가 왜그가 먹어? 어? <웃음> 뭐, 먹고 싶었어? 응. 음, 밥새우 맛있는데요? 냄새가 엄청 진해요 약간 멸치향 같기도 하고 여기 넣어서 먹으니까 그 돌닭소스에 은은하게 새우향도 막 나고 파래향도 막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잘. 다 먹었네 어, 오늘 영상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, 또 오늘 영상 어찌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